야, 일본 나왔다! 이거, 가보! 가 가보! 가보! 가보! 가보! 가보! 가보! 보 가보! 가보! 가보! 보 가복둘 일문 하나, 가복둘 일문 하나. 선들아. 여기 목숨만 남았습니다. 다시. 오호호호. 승리하였습니다. 아다 빡세다. 뭐 이러노? <웃음> 천천히 하자고. 오케이. 이거 좀 빨리 연락하면 안 될까? 우리. 오케이, 오케이. 다 어, 어 우리 진다영. 오더하기 존도. 아 봐봐. 이핑팅는거 봐봐. 저저 친구. 그래. 감미나? 제 보다. 작업 보다. 없는데? 눈잡빼 있다 있긴시 없어. 첫 번째 빠. 번째 박아. 아니야. 그마루 그래, 마루잖아, 마루잖아, 마루. 빠졌나? 뭐본 거임? 마루였잖아. 어, 마루였어. 어우야, 오른쪽 실각. 가, 가재... 아, 깨병 아, 깨병님이시구나. 나 핑. 오른쪽 선에 있었다. 오른쪽 선에번잡아볼게 요즘까지 밀렸다 조카 사이즈가 빡센디 어? 이게 안 맞아 근데 뭐 이거 풀어야된데 못풀겠노? d c 왔다 요양 아하노동아 DC가 하나 더 하나 더. 아 이게 상대방이 낸줄 알고있으니까 좀 그런데 몰, 몰라야 재밌는데 그렇지 하하 근데 눈안미니카 할만하다 이거 아, 우리 해보자. 오케이. 우리가 잘하면 될듯나저빼 그냥 쏜다. 오케이, 좀 잘하는 애들 왔다고. 바로, 바로, 바로. 뭐둥그레 형님들, 아. 아, 우리 지원 요청 왔어. 아, 그럼 묶어 봐. 리야자 넘어가도 되긴 해? 저기서 뭐또 날라올텐데 그러면은 템포를 좀 올려볼까나? 중앙 안막혀고 아, 이 문수나 바뀌었네. 이거 좀 찔끔찔끔 짜야겠다, 빡빡 마냥. 각이 너무 야무지다. 그래도 이거 예의상 안 밀어주는 것 같은데? 지금 요양이 1턴이거든? 이때까 빨리 내 이해야 돼, 빨리. 내눈나끼어볼게오케 왼쪽으로 안 붙는다, 이가 말해서 자금하거든? 나 있어요 일단 나빙두개 있다. 음, 나 있다. 어? 마루 오 옆에서 어. 눈빛 왔다. 우리 쌤먹었다쌤 들어왔어. 저통 있을 건데. 선물 배셋이라는데한 명은 음. 어딜까따라가자중 음. 중 4명은 좀 아쉬운데, 그러니까 나 건물 가는 다이 지금 기다려봐. 나마가나야뜨개차안먹게 띠가 나생각확 나이스 아아 아, 아, 아, 이걸 아 이거 딴데갈걸 그랬다 검이나 어디 그니까 이거 다 우리, 다 우리 둘만 하고. 생각하자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난검따라가안 자라고 따라갔 거다 근데 검 전방 하면은 좀 빡셀까봐 혼자 이거 오른쪽 무조건 오른쪽 작업이야 보통 아, 접에서 호 바로 빠지는 좀 밀렸나? 나삥 두개 있긴 한데 바로.. 바로있다 어 지게포가 바로 나 바로 빠졌다 기다려봐 나 짜볼게 점프하지마 점프하지마 어어삥 어. 갔다 우리 간다 간다 어 도깨비가 간다. 는 검정 빠졌다 하나 하나 검정 도깨비. 빠졌어 검정포가 나아뭐가쳤네으어 어. 검이다, 검. 검 있었다. 응. 검 가자, 이번에. 순 없잖아. 낚시 체크하고, 전방조심. 빨드 붙지마, 뭐 날라온다. 삥 까줄게. 삥 하나, 삥 두개, 낚시 조심하고. 잡았어. 잡았어. 어, 나이스. 나이스. 탄력 좀 받아야 되는데 또안들려가더니까 이게 아눈안 미는 게 진짜 아이다 우리 눈 밀었으면 정신 없을걸? <웃음> 할거 거의 없을걸? 아 일단 주말에.. 아 근데 주말도 비슷하긴해요 형님 일단은. 제가 월달까지는 한 번씩 조금 더 달리고 길게 연마가나 빙삥빙 이거하고 백업 가기로 했나? 동그레 형들 방 응, 음, 말했네 아, 알겠다 어차피 저기 우리도 수비 지인형 방이니까 왼쪽 콜딩 좀 시원하게 하고 싶긴 하네 뭔가 그지죽 먹었나? 눈동 앞에 삥치고 가옷 찔러볼게 오케이 아 우리 죽 먹었어 근데 물이 안돼 어어어 어어 어어 이무서리 일무, 아, 뒤에서. 그거 쬐고 있을게 리이무소나없무소리이무리이다소배이이문앞리이나소다 이무소리. 셋, 무 넷. 아이고. 여행한테 아, <웃음> 죽었다 한 1, 2점만 더 따면 될거 같은데. 아, 내가 키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. 중이 있어 볼까? 좀 미는 거 같거든. 나 노드 핀 간다 그냥. 나눈 작업만 올게. 오케이. 아, 야 내려가시네. 동 좀민거같은데 근데 이거는 잘하는 형들이라서 어나 뺐어 인가고포가도 빠지네 바로 내려가야되는데 이거 첫판만 왼쪽 가시고 없네 뭐야 일부 나왔다 가복 더블킬 누나다 눈. 눈. 가보기잖아누나팬나따나따 오 중간 앉아. 다시 운전하고. 아 박스 포가 나? 디박스 포가 나? 나아 맞아 박스 포안깔겠다나 폭폭 승동력 없노. 눈안 빈다 안 빈다 작업하고 빠지. 옆에서 뭐? 옆에서 폭폭폭어중 뭐. 완전 밀었다 이거. 또 온다 또 온다 폭. 야 바이 데스네 나오겠다. <목소리> 그리, 그리 그래 보면 나 터널에 삥깔래 아이, 아, 그, 그, 아, 그냥 눈동 보지마, 눈도삥 하나 왔다, 왔다, 왔다, 왔다, 왔다, 왔다, 왔 누구눈 안고 아, 이거, 형, 노들, 노들, 노들, 아, 이거, 아, 하면만, 또, 뭐 하면은, 이게, 티키택하고 좀 돼야 되는데 다른 데가 너무 쓸려버리니까 어디 갈 건데? 검각까 형, 검복 볼래? 검이라도 막을까, 제대로? 옳지, 옳지 아 오늘은 스나폼 좀 올리고 있어가지고 이대로 좀 쌓여줘. 아, 더있더있더있더더있었다어더 있어. 더어 개피 어어저 있어. 더 있어. 더 있어. 더어더 있어. 더 있어. 더있 간다. 뭐 깠다. 삥? 개피컷. 야, 음. 바이 됐으네. 중발. 모니 되는지 없지? 영화 세를 거고좀봐 없어. 나 어, 보고 있어 지금. 물배통이라고? 음, 음. 계단. 계단스 중스. 하나밖에 안 보인다.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어. 어디 간지 안 보이지? 음? 샘 먹고 중. 어 눈통. 눈통. 이순쓰나 다. 이순 다. 이 순간에 다. 이 순간에 다. 이순간아 다. 이 순간에 이순아이순이 다. 이순 다. 이순 아유 부끄러워, 아유 부끄러워. 스나 <웃음> 와, 은 뭐야 이님 와, 부끄부끄. 와, 포 길다 이거. 도망차. 검정패삥 하나, 둘. 하나 더 있다, 하나 있다, 하나 있다. Okay. 하나. 안 빠졌어, 안 빠졌어. 있어, 있어. 네. 크레아틴 하나. 스나 가져 왔다. 포가 나. 네. 빨리 뻥기던 네. 나 알죠? 그러면 3 명이 다 최소. 맞은데. 세 명일 수 있어. 빼야 돼 이거 건건버리자건버리자 중밀자, 그냥 중밀자. 나 알죠, 나 알죠. 검 월긴데. 뭐와 중책, 중책. 확실하나? 어. 다 중책. 아버들 질문 하나. 가복돌 인마. 응? 응. 응? 응. 응. 응. 아 여기 다하박스에다뭐 이런 거. <웃음> 윈치면 편했을 건데. 아닌가? 요형이 좀바주고 계시네 그니까 일부러 이거로... 검정에 뛰가나오카오네 있었다 코너 요형 요형 반 삑먹었다 요형 다리반이야 다리반 다리반 빠짐 네. 데. 있어, 있어 있어 있어 오른쪽 어어빨졌어빠빨어아못 맞았다 하나, 하나 있다 하나 있다 어. 한명 있었어 빠졌다 가지마요 가지마 마요. 안 가는게 나 이거 가지 마세요. 건주세요까요네올마세 왔다 눈 끌렸대 왜또마세었어나빙세졌다 왔나? 올비 없다. 페이크. 그래요오 새로 세요모진마이요까겠다세요 까진 마세요. 까 아 내가 못 잡았노? 준비하셨습니다. 마지막 이거 이기나? 설마? 에이 설마 사그민이 만나세요 이만구먼 하지마 아 안돼 안돼요 검한번 찌를 때 됐는데 그니까 잠깐만 한다 이거 웬만하면 기계하지 말이거형 어. 죽으면 좀나 외롭대 다 빠졌어 다 빠졌다 오케이 다 빠졌다. 니? 통아아 니가? 오, 일 뭐야? 쟤 뭐야? 쟤 뭐야? 쟤뭐쟤 뭐야? 쟤들야쟤 뭐야? 쟤 뭐야? 쟤야쟤 어, 아야야야야 어, 오케이 개나스? 나가 나가 아, 나가 어 아, 나가 뭐, 나가 준비하셨습니다. 이제 나가도 돼이 사람 저 안녕하세요 밥상님 안녕하세요 네. 오늘 교, 자세 교정한 보람이 있구만 폼좀 돌아오나? 네어 뺑어줬어 코너 조심해래 가보게 둘던데? 네. 쌤조심해아 우리 두명 살아있잖아 지금. 아근 위치가 빼 그냥 밀어보자 고어 아, 폭... 예, 바로 핀각에 바로부터 그냥 아, 바로 이거나 어나 죽었다 해 까비 갈리션 실 아, 이거, 검, 근데, 검안 오는 길다 다행인데. 검 계속 오면은 아무리 정, 정신 없을걸. 그왠지 어, 오른쪽 있다, 아직. 요양 반, 요양 피일이다. 어, 나안 왔어, 안 왔어. 빠진다, 바로. 아, 큰일 났다, 이거. 가보 오겠는데? 가보 갔다, 가보 갔다, 울통. 봉 하나다. 아, 깨미아니안 보여. 보한 번만 봐줘도 왔다. 잠깐. 다시. 반반반반 와, 박스다 박스. 빡세. 아 근데 갑자기 우리 이기고 가면좀 그런데? <웃음> 한판 한판 한판 하고 너나면 좀 오버 아님 코너 있, 코너 다안 빠졌어 안 빠졌어. 일단 왼쪽에 하나 빠졌고 모른다. 아, 직까지왔다여야까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지 여기까지. 와, 내 네, 이겼네. 아이고야말좀잘 해드려라. 아, 어, 네, 전 전에 아 원래 원래 나갈 거였는데 지금 몇대몇이래 동그레형들?